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막동 랭입니다 음, 지루하게 길었던 장마가 이제 끝나고 제법 시원해졌죠 날씨가 거의 가을 날씨에 이제 물을 익어가고 있어요 어, 바야흐로 가을은 라이딩의 계절이죠 오토바이를 하면서 캠핑을 하는 모토캠핑을 자주 했었잖아요 짐을 가득 싣고 떠나는 그런 캠핑을 자주 왔는데 최근에는 이 다마스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조금 경차차 박 캠핑도 자주 하게 되고 또그 계기로 이번에 지금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음, 나는 차였어 라는 프로그램 첫 방송에도 출연하는 그런 또 추억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캠핑은 딱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모토캠핑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가는 캠핑 그 다음에 이 다마스만 가지고 가서 즐기는 가볍게 즐기는 차박 캠핑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토바이로 가는 그 모토캠핑 같은 경우는 한계성이 조금 약간 있는 게 이제 출발할 때부터 비가 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복귀할 때 비를 많이 맞을 수도 있다거나 좀 그런 것 때문에 어, 캠핑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다마스를 구입을 한 건데 이제 다마스 같은 경우는 차박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은 그런 어떤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차박을 즐길 수가 있죠 캠핑을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멋있는 그런 경치, 멋있는 도로를 가다보면 은 바이크로 달려보고 싶다 약간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 중에 가장 작은 바이크입니다 혼다에서 나온 에이프 100이라는 이 바이크를 다마스에다 실고 가면 어떨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처음 시도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다마스에다가 바이크를 싣는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어, 바이크를 다마스 위에 올릴 수 있는 그 사다리 램프라고 하거든요. 램프, 그다음에 이제 실었던 그 바이크를 튼튼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게 우리 일명 깔깔이라고 많이 하죠. 깔깔이라고. 그게 원래 정식 명칭은 라쳇이라는 건데 라쳇.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다마스에다가 만약에 바이크를 싣는 것까지는 할수 있겠는데 그러면 고박을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강하게 고정을 시키면 좋을까 이런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마스는 정말 은혜롭게도 이게 5인승이건 아니면은 벤이건 벤차량이건 이 안에 보면은 양쪽에 이 고리가 있어요 튼튼하게 어떤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디귿자 형태의 고리가 단단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라쳇을 걸어 가지고 고정을 시켰더니 굉장히 강력하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이크가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시트를 접은 위로 지금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를 조금... 그런데 이렇게 다마스 안에 실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네요. 제가 실어보니까. 이게 스멀스멀 휘발유 냄새가 어 완전히 막 이게 취해버리는 정도로 이게 차 안에 가득하게 이게 냄새가 차요. 창문을 닫고 달리면은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창문을 한 번씩 열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완전히 그 정말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문을 열고 달려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추울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막이 창문을 올려도 이게 추운데 히타를 안 틀으면 이제 물론 히타를 틀고 창문을 약간 열고 이렇게 달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때가 되면 오늘 또좀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진짜 그 흔한 물도 못 사고 진짜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게이 아이스박스는 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오늘은 멀리 가서 이렇게 좀 하기가 뭐 해가지고 새만금 쪽으로 나왔는데 비응항 쪽에서 뭐 마트에서 뭐를 사서 먹는다거나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뭐 진짜 쫄딱 군기 딱 좋은 지금 상태라서 이게 바이크를 탈때 중얼거리면 헬멧 안에서 중얼거리기 때문에 뭐 신호대기 할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그냥 신호대기 할때 옆에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어, 저 새끼 좀 미친놈인 가봐아요뭐 이런 식으로도 쳐다보는 그막 웃으면서 쳐다봐요 저를 막. 아 재밌네요 이것도 처음엔 좀 쑥스러웠는데 뭐 이것도 몇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재밌습니다 어리버리한 식당 가는 일 김밥이 땅이네 거기 <웃음> 서이달라붙거는 어떤 식당을 가도 이번 평탄은 때립니다 맛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은 있는데 이런데도 또 밥먹으려면 괜찮으니까 GS25 거보다 맛있네 진짜 맛있네 상금 이렇게 쭉 달리다가 보면은 무녀도가 나오잖아요. 선유도 가기 전에 무녀도에 보면 무녀 2구라고 있어요. 그곳이 그 쥐똥섬이라고 섬이 네.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물이 쭉 빠져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섬을 그래가지고 그 시간 되면 이렇게 먹 같은 거 이렇게 먹을 거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은 선유도만 보지 마시고 선유도 가기 전에 무녀도 그 무녀 2구를 꼭 들려가지고 어, 구경하셔도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문여 2구 쪽에다가 차를 파킹하고 거기서 바이크를 하차하는 모습 그렇게 한번 그 다음에 또 즐겁게 타는 그런 모습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촬영을 위해서 헬멧을 썼습니다. 자 바이크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바벨 먼저 푸시죠. 네. 이 라쳇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이 라쳇과 그리고 이 간이라쳇 있습니다. 이 간이라쳇은 힘을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고정하고 싶은 게 있을 때이 간이라쳇을 씁니다. 이건 이렇게 푸시. 하면 간단히 이렇게 빠지는 아주 간일라체 힘을 거의 못 받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깔깔이 이거는 굉장히 강한 힘을 견뎌 주기 때문에 빼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언락이라고 되 있는 부분을 누른 다음에 끝까지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을 세게 당겨주세요 당겨주면 이렇게 뒤로 슬슬슬 이렇게 풀립니다. 슬슬슬 슬슬슬 자 이렇게 고박을 다풀었습니다자 램프가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서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한 7kg?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접이식이라서 보관이 또 용이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래 여기 안쪽에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걸치는 그 바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바이크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냥 뭐 지장 없이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게 삐뚤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이렇게 놓는 겁니다. 먼저 다리를 스탠드를 접어줘요. 이렇게 으자 브레이크를 잡아주셨어요. 자. 됐습니다.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접이식이라 공간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안 접어지면 굉장히 힘들겠죠. 너키가. 주어지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 에이프. 자, 한번. 선유도까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했고 해가 비었네요 떨어지네 <웃음> 해가 비었네요 떨어져서